브입니다 오늘은 니트 수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짜잔, 여기 제가 가디건을 준비했는데요. 집에 이렇게 늘어나는 니트나 아니면 가디건 같은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겨울철이라 많이 입으실 텐데요. 이렇게 가디건을 그냥 일반적인 방법, 예를 들어 이런 방법으로 걸어두시면 많이 좀 늘어나서 옷이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제가 니트 접어서 옷걸이에 수납하는 방법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설명을 쉽게 이 겨드랑이 쪽 부분으로 놓고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옷걸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옷걸이는 겨드랑이 뒤, 그 다음에 여기 뒤 이렇게 해주시고 이 앞부분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잡아서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짜잔 완성이 됐답니다. 이렇게 해서 옷걸이에 수납하시면 되세요. 너무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쉽게 해서 니트나 가디건 늘어나지 않게 수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기즈부였습니다.